와, 이거 엄청 굵네, 진짜. 진짜. 네. 여기다가는, 뭐, 뭘 하셨어요? SM. 우리도 장난이 아니고, 지금. 그죠? 예. 왜 이렇게 굵어요? 그런 게아니 이게 손톱만한 있네, 종구. 아, 제일 아, 작은 종구라서? 예, 예. 제일 작은 걸로 심었는데도, 와. 확실히. 일본도 아니고.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맞지, 남들 세 번, 네번 보통 일렇게 치는데 네. 저는 이제 두 분만에. 작년에 양파만 하셨다가 네. 올해 이제 슈퍼농부 마늘 농사 짓는 거 보고 나도 마늘을 한번 키워 보고 싶다고. 아, 어, 그렇게 응. 하셔 가지고 이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지금 마늘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여기 몇 평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땅은 100평인데야. 네. 실제로 파종된 거는 800평. 800평. 예. 어다뜯어이 돼요. 야, 벌써도 이만큼생세 언제, 언제 심으셨어요? 작년 10월 28일경이에요. 10월 28일. 예. 7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야, 열개 우리가 뜯겨서 그러 거지, 장난 아닌데? 징그럽다, 그지? <웃음> 와, 이거 엄청 구부해 진짜 네. 여기다가는 뭐, 뭘 하셨어요? SM SM, SM 팜? <웃음> 아, 예그 아, 그 농민이 농민 농민 농민을 만든 예. 그 비디오 예, 그농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니? <웃음> 아 슈퍼노무가 아, 만든 SF 파을 쓰셨다? 네 그거 쓰니까 어때요? 이 여기 다른 지금 저희들이 먹는 거는 저희 모친이 네. 했는데 그거는 일반 복합비를 썼고 네. 저희 모친도 보고 놀랬지아 요거, 요, 요거 요 마늘을, 마늘을 보시고? 네살드살 어. 이런 마늘 처음 본다고 아 저희 동네 분들도 다그렇지아 그래요? 네 아. 40cm 정도 돼? 이게 작은데 양판은 양판는조그만데도 40cm 두뼘 사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네요? 예예 예. 이야... 이거 무슨 대감 수염보다 기네 <웃음> 대감 수염보다 길어 이게 <웃음> SM팜 같은데? 예 SM팜 맞습니다 아 그거를 위에 뿌리신 게 지금까지 있는 거구나 예예 예. 터지고 이제 남은 게지 예. 붉은 점들이 지금 곳곳에 보이네요 예 이 색깔 나는 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천천히 봄되고 그때쯤 되면 이게 터져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 아 이렇게 해서 키운 양파밭이다. 차이가 느껴집니까? 이야, 이게 이만큼 큰 양파가 이것에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양파도 그랬어요. 네. 양파도 봄에 그 추비 그때 늦게 나와서 추비 대시 네. 이걸 먼저 살포랑 해봤어요. 네. 살포를 하고 올해도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작년 양파를 그때 보셨다시피 구가 다 일정이 크고, 뿌리도 어. 길고, 네네. 저도 올해 마늘도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여기 아. <웃음> 여기도, 센팜을 필피로다 주셨네. 그냥. 예. 예. 이 마늘이에요? 예, 마늘이에요. <웃음> 빨간, 빨간 게 있어. 있어. 네, 여기 좀부야이센어요 아. 우와! <웃음> 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둘, 하하 아,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 열, 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 코리자루가 작아 보이는데, 지금. 리도 <웃음> <웃음> 장난이 아니고, 지금. 그죠? 예. 그럼 왜 이렇게 굵어요? 그런 게는 이 이게 손톱만한 종구. 아, 제일 작은 종구라서? 예, 예. 제일 작은 걸로 심었는데도. 아, 그 일본도 아니고. 이제 모친이 이제 호박 했는데, 이제 힘들어서, 네. 이제 그 못하게 하고 또 철가하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늘을 한번 심어본 게라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하우스에는 마늘 안 된다. 심은 어. 봤는데, 안 된다. 다그 말을 했어요. 안 되는 게 어디냐고. 하하하하, <웃음> 안 되는 게 어디냐고. 해봤지야 네. 그게 데드예요. 야, 아까, 아까 밖에 왔을때 되게 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애기네니 애기야, 애기. <웃음> 데이비, 데이비. 네. 근데 요거는 1번 종구. 아, 1번 종구 그거는 예, 요거는 3번, 4번. 아. 작은 종구를 해도, 예. 하우스 안에 키우니까, 이렇게. 예. 온도가 계속 유지되니까, 저도 하우스 안에서는 한 번도 이 마늘을 키워본 적이 없었는데 어. 뭐이 정도면 거의 한 보통 노지에서 4월 뭐한 20일 말 4월 말 정도돼도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공이 어. 이렇게 굵고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 어. 보이 싸동 두개 슈퍼 추비 이걸 사용해야 되겠네예요 이게 이제 3월 말경에 예. 사용을 해야지. 겨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슈퍼 추비를 어 먼저 사용을 해주시면 질산태질소로 되어 있는 그 질소 성분이 속효성으로 빨리 작물을 성장시켜 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칼슘도 가리 결핍도 이렇게 예방을 해주면서 되는데. 슈퍼치비 슈퍼치비 안에 지금 칼슘이 칼슘이 들어가네요. 칼슘이 12.5% 들어가 있어서 네. 예, 작물 자체가 어, 튼튼하게, 그다음 음. 이제 상품성도 좋고 이제 저장성도 좋은 그 농산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마그네슘이 4.5 들어가 있어가지고. 잎 자체가 지금도 엄청 풀이고, 그, 찐녹색이고 좋은데 계속 유지를 시켜줄 수도 있고요그 아. 네, 다음에 뭐 질소, 가릭, 칼슘, 고토, 붕소, 아연까지 음. 총 6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석회성, 어, 음. 그, 추비용 비료입니다. 이게 물을 잘 먹는다는데요? 예, 지금 여기 연면 살포하셔도 되고, 어, 점적으로 지금 물을 주시는데 여기다가 녹, 녹여서 그냥 물줄때 같이 이렇게 그 물에 녹혀서 주셔도 됩니다. 무 <목소리> <목소리> <웃음> <아하! 웃음> <목소리> 아. 왔다. 안에까지 8절장. 여까지 아홉. 장. 작년에 엽수가 대략 7급장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럼 올해, 올해 두 개가 더 나온 거요 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야, 우리도 뭐 그러고 왜이렇습니까 나도 <웃음> 입두께도 그 상당히 두껍고 겨울 잘 버티고 잘큰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3월 18일이죠? 네 맞습니다. 3월 18일에 지금 부직포 안 씌우고 작년에 11월달에 파종을 하셔서 마늘 심으시다가 물가 부족해서 <웃음> <웃음> 제가 심을 것도 가지고 오셨거든요. 답변 <웃음>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테스트 삼아 한번 써봤는데 네. 어. 물건이더라고요 아, 물건이더라 네 어떤 면에서 물건입니까 어 일반 비료를 썼을때는 지금 뚫러매고 추비한다고 지금 허리가 부어지는데 이 슈퍼넘무 덕분에 이제 그런 걱정을 이제 안합니다 이제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그 비료 딱 기막힙니다 네. 그 농민이 이농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슈퍼농부가 만든 SM판 비료를 사용하시고 농민이 직접 써보시니까 네. 효과가 최고입니다 최고랍니다 예. 이중에 완화성 비료가 네. 이런게 없더라고요 이제 차별하된게 네. 질소 인상가리 그 다음 뭐 고토 붕소가 끝이지 맞습니다 이런 뭐 육대 미량요소 이렇게 들어가는 음, 뭐 음, 붕소 음. 0.5, 아연 0.5, 철, 망강, 구리, 몰리브덴까지 들어가는 그 복합비료가 없지요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웃음> 없습니다 그래서 <웃음> 제가 이제 저도 이런 성분들을 또 나중에 작물한테 네. 공급을 해주려고 그러면 또 연면 살포를 음, 할 때가 제가 한번두번더 해야 되고 농사를 조금 어 쉽고 편하게 네. 지을 수 있으려고 이렇게 비료를 만든 거죠 제가 <웃음> 이... 소파도 모님 덕분에 올해 <웃음> 아주 오래 농사지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질소가 22는 뭐 어떤 복합 비료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요12 인산 10 자체가 어, 초기 성장을 잘 한다 하는 이유가 구형성 어, 인산이 아니라 수용성 인산이 들어가 있어서 <웃음> 어. 어, 물과 닿으면 녹아서 작물이 바로 빨아먹을 수 있는 수용성 인산 함유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특히 이렇게 마늘 같은 농사를 지을 때는 구근류이기 때문에 그 가리가 염화가리가 아닌 황산가리가 사용이 많이 되면 어, 맛향 색깔 품질이 좋아지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리가 1 0또황산가리랑 염화가리랑 같이 혼합이 되어 있고요. 아. 어, 그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웃음> 1월달에 비료가 도착해서 이렇게 조금 흘려놓은 비료인데 네. 어, 지금 비를 맞고 이렇게 개산했지만여기 색깔 자체가 조금 용출이 돼서 이렇게 껍질만 남은 게 있죠? 아, 남은 게 네, 껍질만 남은 게 네, 껍질만 남았고 지금 요거는 아이 차이, 요런 색깔들은 알이 차서 있잖아요, 그죠? 요런 비료들은 이제 녹아서 음. 나온 거죠? 아 요렇게까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캡슐 두께가 음. 조금 더 두꺼워서 조금 천천히 나오는 저기 어. 성장할 때 요거는 이제 나와서 벌써 이렇게 캡슐이 음. 돼서 요소기가 터져서 어. 나온 거고요 어.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음.. 나올 용출이 거고 나온다. 네, 나올 음. 거고 그 NK 비료라는 요소를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여기 안 터져 있는 이런 비료들이 지금부터 <웃음> 이제 용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 위에다가 또 굳이 그 질소질 비료를 음, 음. 사용을 안 하셔도 농사가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Here we go.